졌습니다. 3일에 1kg씩 감량 내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걸었던 내기는 얼굴 공개 그리고 티셔츠 뿌리기 티셔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티셔츠를 시청자분들에게 뿌렸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옷좀 입고 어깨에 긴벌레가 기어가는 불쾌한 티셔츠를 제작해서 구독자분들이 입고다니고 즐거워하시니 상당한 쾌락이었습니다. 티셔츠 품질도 적당한 가성비로 뽑아낸 것이 아닌 이태원, 백화점, 동대문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단과 가장 가까운 옷을 제작했고 택배비만 몇백만원을 사용해 옷을 뿌렸습니다. 근데 애보고 느낀게 티셔츠를 그냥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뿌리는 게 아닌 제가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공지 후 인스타 메시지에 한해서만 신청 받겠습니다. 두번째 얼굴 공개 이건 좀 제가 확실히 섭섭한게 궁금해 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 들이 자꾸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님들이 싫어도 제가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92kg부터 손바닥 발바닥 얼굴 등살 뱃살 엉덩이살 등등 모든 부위의 변화를 기록해 왔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던 몸무게가 머지않아 도달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싹다 풀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부위들은 개인적으로 판매하겠습니다 라입니다